안녕하세요. 우리 요 오늘 고추, 이렇게 4 0근 샀어요. 4 0근 샀는데 인터넷 보고 샀네요. 근데 너무 좋네요. 고추가. 그래고 여기는 은우 농산 국내산건고추 이게 태양초인데요. 태양초. 태양초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올해 고추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가 엄청 비싸요. 오늘 가격이 틀리고 내일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막막더 올를까 봐막막 막 성급하게 해서 샀어요 근데 이게 태양초는 이게 태양초는 이렇게 꼭지가 이게 노래 이거, 이거는 이것도 이거 기계다 말린거 조금 더 이게 보냈네요 이게 보니까 기계다 말린 거는 색깔이 틀리랑 꼭지 색깔이 푸르쭉쭉 하고 이거는 노랗고 이게 태양초 샀어요 태양초 너무 좋아요 고추는 태양초가 태양초를 하면 색깔도 좋고 맛도 있고 좋은데. 이게 고추 말리기가 힘드니까 다들 기계에다 말려가지고 요새는 그래요 태양주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제 고추 따듬을 겁니다 이거 따듬어 따듬어야지 창가 끼고 거기 걸레 줘봐 거기 수, 행주 여 거기 뒤에 행주 이게 고추 이거 말릴 때다 휘쳐서 말리는데요 그래도 어, 이이게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따듬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따듬어야 돼 이 먼지 없이 말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내손을 이렇게 하면요 안전한 고추를 먹는 거예요 가루는 뭐를 섞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통고추를 사다 해요 해마다또 내가 이거 다빻갖고 색깔도 이쁜 거또 보여 드릴게 닦으니까 봐봐 색깔도 이쁘잖아 음. 응. 이거 인터넷으로 처음 주문해 본건데 괜찮네 음.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원래 아는 사람 통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음. 그분이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대요 그래서 음. 그 인터넷으로 제가 알아본거예요 음. 나쁘지 않아 응 음, 나쁘지 않아 좋아 너무 좋아 따, 딴 데는 진짜 너무 비싸게 불러줘 음. 아니 나는 어쨌든 간에 태양초라 기분이 좋아 음. 이 따듬어 닦아가면서 따듬어야 돼 뭘를 쏟아. 여기다가? 응. 어, 아, 이게 닦으면 이 공개도 그 담아야 되니까. 그냥 막 해야겠다. 어, 막 해야겠다. 막에 쏟아도 말든지. 응. 와 그냥 리가다 보니 이게. <웃음> 뭐야? 고추산이 되었어요. <웃음> 드라마를 보면서 고추를 따듬어야겠다. 드라마를 못 봐, 못 봐. 진짜... <웃음> <웃음> 아 매워 가지고 기침하고 난리야. 아유 이제 다 땄네 한두 시간 땄나봐 <웃음> 고추가요 너무 깨끗 닦였는데 너무 깨끗해갖고 장갑으로 닦았는데 장갑 깨끗하죠. 너무 고추 잘 말렸네 깨끗하니. <웃음> 이렇게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깨끗하게 먹어요. 하고 다리가 지할나게아 여기서 고추 인터넷 샀는데요 이 고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추 잘산것 같아요 너무 좋고 예태양초라서 고추 아 고추 이게 식혀야 돼 이게 식는데 뜨겁나 응 뜨거 어, 뜨겁네. 뜨겁지? 어. 응, 시켜야 돼. 태양초라, 색깔이 이렇게 이쁘네. 이거, 싸게 샀다 그래, 방앗간에서 이게, 40근, 통고추로 40근 샀는데, 꼭다리 따고, 씨 빼고, 그러니까, 서른, 서른 한근 반 나왔어요. 근데, 싸게 샀다 그래? 싸게 산것그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 응? 괜찮긴 한데, 이게, 이게, 이게 따지고 빠가지고, 빠가지고 한 그릇에 거저 3만원 꼬몇개 가는데 음. 태양초 색깔 좋죠? <웃음> 올해는 태양초 고추를 먹어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작년 고추인데 이게 해봐 이좀색깔 틀리지? 이 붉은색 음. 야, 틀리잖아 이거는 기계에다 말린 고추 이건 태양에다 말린 고추 다 떡볶이 먹었어. 아우 잠깐. 환